그리고 이렇게 베이킹소다도 넣어주세요. 세제품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해주세요. 예쁘게 수건 접는 방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호텔식 수건 접는 방법인데요 수건을 이렇게 펴주신 다음에요 길게 쭉 펴주신 다음에 이쪽 한쪽을 세모나게 삼각형 모양으로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쪽 이 남은 부분은 그냥 앞으로 반 접어주세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돌려줍니다 네. 이렇게 돌려주셨으면 이런 앞에가 뾰족하고 뒤에가 네모난 모양이 되는데요. 이쪽 끝에 네모난 모양부터 돌돌돌 말아주실게요. 이렇게 접으셔서 말아주셔도 되고요. 끝부분부터 그냥 돌돌돌 말아주시면 되세요. 조금 짱짱하게 말아주시면 나중에 풀림들이 적으니까요. 조금 돌돌돌 돌돌돌 짱짱하게 말아주신 다음에요. 이쪽 끝부분이 지금 한쪽 남았죠? 이 끝부분을 여기 돌돌돌 마른 부분에 한쪽에 꼭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밑에 부분은 이렇게 되는 걸로. 네, 수건 접는 방법이었어요. 생각보다 간단한데 집에서는 손님 오실 때나 아니면 이 남편이 좋아하는 방법이라서 조금 접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되진 않더라고요. 네, 이번엔 두 번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건을 길게 편 다음에 이렇게 반을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마름모 모양으로 이쪽 접어주시고요. 위에서 밑으로 네,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뒤집어주신 후에 이쪽을 한쪽 접어주시고 반 정도. 여기가 올라오도록 접어주시고요. 밑에도 이쪽도 여기 이렇게 해서 딱 만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태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쪽 끝 부분에 있는 부분을 이쪽 사이로 끼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밑에 쪽도 똑같이 이쪽 사이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고정이 됐어요. 네, 고정이 됐고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것도 좀 고급스러운 방법이라서 많이들 이렇게 접으시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제일 좀 번거로운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예쁘게 접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접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방법은 바로 네, 기존에 접는 방법처럼 반에 또 반을 접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 하나 둘, 셋. 네. 이렇게 보통 접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자꾸 잘 풀려서 저는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한 장을 한 장을 꺼내서요 이렇게 좀 감싸주고 넣어줘요 네. 풀릴 걱정이 없어서 이렇게 많이 풀어, 풀어지지 풀어 않게 접거든요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애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활려하지 못해서 이렇게 많이 좀 접고 있는 어, 상황인데요. 가끔 남편이 원하면 또 이렇게 호텔 수건 접는 방법으로 접고도 있어요. 네, 간단하게 수건이랑 칫솔이랑 효세미 교체 시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이 수건 교체 시기 같은 경우에는 1년이나 2년에 한 번, 또 2년에 한 번씩은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보통 저는 1년 반 정도 교체를 하고 있어요. 수건은 겉부분이 까칠까칠해지면 피부에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어, 교체 시기에 맞춰서 교체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교체를 해주시면 어, 세균 번식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수세미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되고요. 시술 같은 경우에는 세 달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시면 되세요.